오늘 이일위는 어떤 식으로 결투를 하고 놀고 있는가 그 무시무시한 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덱입니다 투급이 무려 6만5천 투급이 무려 6만3천팔백이다 투급이 무려 6만5천이 나옵니다 나한테 선전 잡을 수 있는 사람 좀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어, 자 33만 어, 야, 투급, 투급 좀 괜찮으시네 어 이거 바로 포기 <웃음> 어야 잠깐 어 연방아 잠깐 그건 안 된다 아 잠깐만요 자저금 연방이 미친놈이 이 저거. 아이쿠 오늘 엄청난 것을 한번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어마무시한 덱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자 우리 봄이 파랄봄 지금 파랄 킹으로 이제 닉네임 이렇게 했지만 봄이가 개투가 1,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웃음> 최고 투급인 계정 투급 1200만 달성이고요. 서버에서 지금 단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알겠지? 자, 이렇게 지금 1200만 달성이 우리 파랄킹 그리고 해후 이두 명이 없다면 도장킹이 컨텐츠에 과연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 테스트 계정 수준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계정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우리 조커. 조커가 이제 조, 조만간 뭐금 다음에 이제 1200만 달성할 것 같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무지무지하고 정말 축하하고 오늘 이 1위는 어떤 식으로 결투를 하고 놀고 있는가 그 무시무시한 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백에. 이 덱입니다 빠바 여러분 지금 느낌 오시나요 구류드쉘 들어갔어요 구류드쉘에 이번에 나온 당근 사장님을 갈아치울 라그반입니다 이 덱이 뭐 그러면 짱이냐 내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카톡 얘기 좀 나눠봤는데 빠리빨리 해야 돼요이 결투장 상점이 되게 지금 품목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투 장 상점을 사나가기 위해 결투장 코인 요게 필요할 텐데 요거 버리가 빨리빨리 되는 거야. 찍으 빨리 지고패은 빨리 후닥패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자면 를이 류디시엘 뭐 요즘 뭐 여러분 투급 좋아졌잖아. 그래서 류디시엘한테 투급이 낮아야 방어 관리 깎일 텐데 이 류디시엘 자석 정도한테는 안 깎일 자신 있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성물이 나왔다. 어 성물에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성물의 기본 능력치에 크게 강화돼가지고 엄마 투급이 무려 6만 5천. 야, 일마한테 트고 깔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일마한테 깔 보이는 순간, 이 표정으로 깔아보면서, 너는 이제 세턴 동안 방어 관련 40% 죽는다. 약자가 되는 거야. 얘한테 약자, 야, 너 인상 쓰지 마라. 자그 다음에 서브에 우리 반, 라그반 제가 그때 당근 사장님 쓸 바에는 라그반이 훨씬 좋다 큐처들보다는 부족하지만 큐를안 쓴다고 봤을 때 일마가 서브에 들어가면 좋을 수 있다 근데 필살기 풀업까지 했더니 투급이 무려 63,800이다 꽤 괜찮아요 엘레인도 이마 투급 꽤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미처럼 비살기 풀업에다가 호스트 맥스로 다 맞춰주고 템까지 생철로 그것도 15% 작업 싹다다 다 맞춰줬을 때 무려 6만 0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투급 싸움에서도 좋고 이마가 감전 일으키고 킹 허락허락 것도 <웃음> 어, 지금 팀 투급 36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먹어놨네 아, 하나 먹고 그 다음 번에 공격력 먹고 가볼게요. 우리 또 영상미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합니다. 3 61800 보다 높은 투급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런 느낌이거든 <웃음> 나한테 선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어, 자 33만 어, 투급 투급 좀 괜찮으시네 어, 이거 바로 보기해 <웃음> 이게 이렇습니다. 어, 심지어 덱도 방금 좀 비슷했는데 바로 죽는다는 거 아시는 거야 지금 지금 그 빨빨 지고 이거 빨빨 이고 그게 아 어, 잠깐만 여기 아 잠깐만 야 이씨 말을 안 어, 큰일 라다아 요리를 안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야부모 미안하다 미안하다 형 이거 한번 질 수도 있어요 오유, 큰일 날뻔 했다. 29만, 29만. 요리를 안 먹었더니 32만 3천 이어가지고. 자, 짓타면 큰일 날뻔 했어요. 자, 방어 관련 다 깎였어요. 40% 깎였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감전 한번 걸고요. 화르르락 때리고, 화르르락 때립니다. 자, 우리 서브에 라그 반까지 있어가지고, 공격 관련도 올라갔어요. 자, 갑니다. 초라라라라락! 34만 6천. 자, 조금 더 아파요. 뻥, 뻥. 빡카당 육, 육십? 육신... 그런건지는 몰랐는데. 아그 정도야? 자 이게 5위를 달성하면 이 정도까지 갈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다, 아, 쉽지는 않다. <웃음> 어, 쉽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더호 형님 지금 데 피사이, 피사이가 지금 나오면서 카드 잘 붙어가지고 피사이 받지를 못했지만 다섯 칸이라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헉! 오 와우. 자, 그러나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님 못 잡으면 내가 죽는데 못 잡을 리가 없다. 세 장이나 갑니다. 쇼쇼쇼쇼쇼쇼! <놀람> <놀람> <놀람> <놀람> 한 장. 빡! 빡! 빡! 와형 무서워요. 형화좀 내지 마세요. <놀람> 형 무서워! <놀람> <놀람> 빵! 빵빵 요렇게 빵, 요렇게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확실히 뉴지시엘의 방어 관련이 깎인 거랑 서브에서 나와지안 깎여있는 거랑 혹시 딜차이 많이 난다 그죠? 자 공격력 음식 먹고 가볼게요 자칫 요렇게 먹고 가다가 어? 328,000 아까 33만 이런 분한테 후턴 잡혀서 맞을 수도 있거든 이게 이게 원래는 이러면 안되겠다 두꺼운 음식 먹어야 돼요 아무리 진짜 개투 1200만이라 하더라도 그런 괴물들은 항상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유씨 영상미를 위해서 공경력을 조금 더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 약간의 긴장감이 있죠 지금 32만 8천 정도로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여일이 예, 있고요 31만 2천 약간 오줌 살짝 치질 뻔해 버렸니 자 이번에 폐가 잘안 풀렸을 때 그냥, 일성세상입니다 통통. 자, 11만 3천. 슉! 와라라라라락. 28만 9천이구요. 자, 싹한 명만 살아났겠다 빡! 빡! 빡! 하우! 38만 9천. 어, 두명 살아남았네. 자, 부부사기단. 뉴 부부사기단인데, 생각이 기네요. 사람이네요. 생각이 기, 많이 깁니다. 주말이라 지금 토요일, 지금 점심시간쯤인데, 지금 플레이율이 되게 높은 시간대야. 어. 굉장히 어와 이걸 버티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약간 찌려버렸나아 이렇게 약간 좀충격적일 정도로 센데 자 지금 약간 쫄았어요 방금 약간 쫄아가지고 음식을 다시 투구 먹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이런 스피디한 덱은 후턴 잡히면 첫 턴에 바로 만약에 우리 킹이 죽었다. 그럼 뭐 지는 거지 뭐. 어. 324,000. 이거 봐봐. 야, 두, 아, 어, 야, 주말 그거라 사람, 사람이 되게 많나봐. 사람으로서는 이런 덱한테 후턴 잡히면 나가는 게나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괜히 성질만 배릴 수 있어. PVP 생태계. 어? 또 사람이다. 아, 사라, 아, 아, 아 방금 그분이제 아하 이거 미안합니다 이런식으로 날먹 가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요 이거 안되겠다 정규로 한번 가볼게요 어저 정규 정규 21만입니다 <웃음> 봄마 <봄아>, 형이랑 만나지 마니자 <웃음> 자 들어갑니다 16만 8 0 보통 노는 정도거든요 뭐 21만 이라고요? 와 기가 막히네 잠깐만 이번에도 요렇게 생각하고 야, 2성 썼다 이거 난리나겠는데 자 정규에서도 올킬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땅슛오로로로로록오 그래도 올킬은 안날것 같은데요? 이키에서 쑥쿵 쑥쿵 와다 죽었다 와 1성 했으면 다 죽진 않겠다 그죠 로로로로로 자 이게 자 다시 들어가는 정규전 오 스카디 있어요 키케이다 AI 길 바라고요 오 연반이에요 연반인데 쉽게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쿄체제리했으면 바로 저격당했다 그지 어쿄체제이 아니라서 그나마 한번 가봅시다 자 화카오 야 저거 메라 저거 저 좀비 메라 아니가 좀비 메라 푹스 복스, 복스. 자, 좀비 메까지 써가지고 아마 디버프, 디버프 잔뜩 쌓아가지고 완전 히 개딴딴해질 예정인 것 같은데요. 덱 상성상 우리 디버프를 좀 주는 덱이라 a i 길 바랍니다. 우리 또 PK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PK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좀비 쉽게 못 죽일 거라 컨덕팅 네이처로 약간 좀 장기전으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컨덕팅 네이처가 생각보다 그여엘 우리 여일 피사기 썼을 때 반사판 생기잖아요. 근데 그 반사판만 없을 뿐이지 여엘이랑 되게 비슷해. 팍 맞았을 때 깎인만큼 다시 탁 차잖아. 어, 반사판 없는데 깎인만큼 다시 탁 차는 그 회복력은 꽤 좋아가지. 봐봐, 봐봐, 팍 그닥. 차크닥 차제 어. 물론 예일만큼은 아니. 예일 비싸이만큼은 아닌데 근데 그런 느낌으로 찬다 야... 킹 패가 잘안 뜨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한번 연반만 죽이고 나면 큰 무서움은 없어가지고 연반을 드라마니. 1인기로 안녕이 와안 죽었어요 아 좀비 아 맞다 좀비 메라 했지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긴장감을 위해서 긴장 오늘 영상 긴장감이 없다지 그지 너무 세가지고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약간좀 형이 이런 정도 이제 퍼포먼스 퍼포먼스 해줘야 긴장감이 조금 전달될 것 같아서 내가 좀비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냥 대소리 <웃음> 지고쳐 야방출있다 방출. 방출로 그럼 디버프 그걸 싹다 풀면서 방출로 때리 뿌고 뭐 커덩 때리 쁘고요 그다음에 버프에 데미지 버프가 있으니까 잠깐만 어떻게 되나? 자해봐 봐. 야, 야. 비싸이 풀업이에요. 자 엘레 비싸이 풀업입니다. 퍽 수상 13800이네. 자 왱! 빵어 좋고요 좋고요. 이게 어. 방출이라서 해 디버프 풀리는 거 아니었다 그래. 디버프 걸려 있는 만큼의 데미지를 그냥 판사님스 주는 거였는데 그래도 질질거렸고 딜은 지금 질질거렸고 그다음 차라리 성물낀 구류드가 필살기 한번 뻥 때리면서 지한테 지한테 맞췄죠 맞죠거나 어야 보통 저런 거 치고 나면 아고나좀좀치해야지말뻥 치고, 치고 그나마 삼성기로 이제 하나 마무리를 하긴 했다 스카디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디버프를 좀 마음껏 걸 수가 있겠다 이런 느 입니다 어? 야, 연반 필살기 못 막나? 야, 개섭됐네? 개섭, 자, 괜찮아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각킹의 보막은 호 회색 보막이라 호 버틸 수 있습니다. 치 봐봐, 이봐라 야, 야, 야, 어봐, 어봐! 야! 카크랑 봤나, 임마? 이 맷집을! 이 맷집을! 어? 야, 잠깐만, 어? 임아라 그건 안 된다. 아, 잠깐만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 좋아요 들어가고 빡! 자 그래 니라도 좀 이야, 자, 가고 자 저게 연방이 미친놈이네 저거 연방또 피사기 또 준비하네요 어? 헉? 자, 당황하지 마, 여러분. 당황하지 마. 연출이야. 이, 이게 연출이야. 뭐냐면, 어, 연반이 언데드잖아. 언데드를 좀비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야, AI한테 처맞은 것 같은데? 야, 아까 좀비메란에 얘기했잖아. 네이버로. 네이버로 좀비메란에 얘기해놓고 연반을 좀비로 만들어줬다. 미친놈이네, 저거 진짜. 와, 이걸, 19전, 1 8으로 내가 승률을 하나, 5점 하나 만들었네. 괜찮아. 정규전, 지금 이번 주 달리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정규전은 뭐, 다 60개만 받는다니까. 야, 먼저 내가 봄이 또 랭킹전 하다가 이렇게 쳐맞으면 그거 진짜 미안한 거야. 그거 진짜 미안한데. 지금 약간 좀, 어, 야, 야, 이또 스카디, 야, 이제 악몽 좀, 야, 야, 좀비 매라. 야, 씨, 잠깐만요. 하하. 아, 아, 아, 아, 아, 하라라라락 씨어 차라리 디버프 많이 없을 때어 이제 감정 들어서 가 디버프 더 생겼고 그 전에 조지 어야 되겠다 좀비야 이렇게 하고. 알고 있잖아 형 봐봐 아까 연출인 게 이제 확실히 느껴 이제 좀비 여러분들 잘라야지 당연히 어, 좀비 끝났고 좀비 끝났는데 아무리 나왔죠 예. 와 잠깐만 전기전 요즘 AI 수준 굉장히 높다 자 끝났지 자, 다이애나, 이거 견딜 수 있겠나? 퍽! 시 오, 봤나, 이거? 어, 파열, 버프 대상에게 두배 데미지. 어, 류디쉘 딜러, 있어. 야, 이 패가, 요 덱에 좀 위험한 점이, 아, 아까도, 아까도, 어, 이킹 패가 안 뜨고 막 이게 지지그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필사기둘다 만들어라. 야, 킹이 없으면 너희들이 해결 해야지. 안멜이라서 긴장 풀면 안 되는 핵폭탄이다. 너희들 필각이 없잖아. 지금 이 덱에 진짜 위험한 점이 뭐냐면 필각이 없어 없어 가지고 아까처럼 자칫하면 어 오늘 삼성 잘 붙는다. 야, 저 무서워. 내 오늘 야 이, 아, 잠깐만 이게 잠깐만 저제 필살기 못갖고면 죽는다. 야, 너가 이딜질거리면 죽는다 이거. 뻥 6만 6천. 야 이씨 뻥야이 야. <웃음> 봐봐 형이 컨텐츠하면서 방송 천재잖아 아이아이 오늘 좀 좋긴 한데 너무, 너무 긴장감이 없는데 약간 좀 맛있긴 한데 면발에 쫄깃함이 없이 풀어지는 그런 맛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긴장감 연출해봐야겠다 했는데 진짜 천재적이지 않냐? 긴장감이 막 펑펑 긴장감 막 끌어올리지 어? 미친놈이 저거 마지막 정해한 번만 가자 정의 야, 저, 정규 형친한다 정규는 꼭 숙제하는 느낌좀 들어가지고 시원한 맛이 없어! 이씨. 아, 이 놈의 타고난 재능이라 방송 천재 씨, 와, 저절로 막, 와 오늘 방송이 막, 겁나 쫄깃쫄깃하지? 어? 얼 그런 국물 맛도 나면서 쫄깃쫄깃한 면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 거기서 우리가 지리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팬티를 흠뻑 적셔준다. 마지막은. 쫄깃함을 느끼다 마지막 국물 한삽을 들이키라. 아, 들어가자 자, 마지막 국물. 자, 건더기까지 해가지고. 누구야? 이게 오늘 방송이 완벽한 완성이다. 어, 자, 네, 오늘 이렇게. 아니. 그럼 안녕히, 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오, 개투 1200만의 양학처럼 촬영을 들어가려고 했으나, 충분히 이 게임이 얼마나 밸런스가 좋은 게임인가. 이렇게, 아, 내가 실수한 건가? <웃음> 좀비 만들면 안 된다. 연반 좀비 만드는 순간, 지옥을 연출할 수 있다. 연출이야. 자, 기억을 잊어라. 싶 어서, 그리 추워 기